안녕하세요. 주시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3월 6일 이슈 테마 체크해볼게요. 오전장에는 2차전지, 리튬 전고체 배터리가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오후 장에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당일 누적 기준입니다. 1위 에코프로비엠, 2위 포스코엠텍, 3위 솔트룩스, 4위 카나리아바이오, 5위 미코순으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박스를 이탈했다가 다시 박스를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박스 돌파 흐름이 나왔습니다 3월 6일 특징주는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리튬, 전기차 충전기, 제약, 로봇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3일에 정부의 2차전지, 전기차 신사업 규제 완화 소식으로 일부 종목들 전일시회 상승 나왔었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 에코프로HN, 이수화학 이렇게 두 종목 상한가 마감했고 나라 M&D, n 탑머티리얼, e m 플러스외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네요 e m 플러스는 국내 대기업 배터리 제조사에 자체 개발한 방열 제품을 공급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코인테크는 공급 계약 및 2차전지 자동화 공정 시스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서 국내외 배터리사의 투자 확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네요 2차전지 관련주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들 보고 넘어갈게요 에코프로는 2월 재추천 기준 130%, 기존 6만 기준으로는 470% 상승했습니다. 계속 추세 유지 중이네요. 에코프로 BM은 2월 재추천 기준 90% 상승, 기존 추천 200% 상승했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중장기 목표가 5만원 수월하게 간다고 했고 도달했습니다. 2 9 0 0 0원 안착하면 5만원까지 쉽게 간다고 했고 그 자리가 본격 3파 시작자리였습니다. 목표가는 오로지 차트 분석이었고 적중했네요. 다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성장 기대감 지속으로 최근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이수화학, EV 점단 소재, 한농화성, 미코의 관련주들 상승 나왔습니다. 미코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였고 전고체 전해질 양산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 나왔습니다. 미코 그룹이 전고체 배터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하네요. 덕산 데코피아는 세계 최초로 무블리막 전극 일체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강세 나왔습니다. 한농화성 월봉 역돌초 상승 복습하세요 다음은 리튬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강세 나오면서 같이 강세에 나왔네요 이수화학 포스코 엠텍 EV 첨단 소재 강원에너지 외 상승 나왔습니다 강원에너지는 자회사 강원이 솔루션이 무수 수산화 리튬 초 도품 생산 완료했다는 3일에 있었던 기존 뉴스로 상승 나왔네요 캠트로스는 역돌초, 정고돌파, 장평회복으로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19% 상승 나왔습니다. 포스코 엠텍 상한가이고 분석주입니다. 역돌초와 박스 돌파 매수 타점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입니다. 최근 2월 22일에 s k 시그넷 유럽이 영국에서 100억원 규모 첫 수주 성공,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상승했었습니다. 그 소식 이어지면서 오늘도 강세가 나왔네요. 그리고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 50만기를 확보하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일전기공업이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요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서 스타코프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 나왔습니다 스타코프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를 상용화해서 국내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삼성 SDI 관련주입니다 삼성 SDI는 GM과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의 총 투자 금액은 최대 5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8일에 미국 미시간주에서 GM과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이 소식으로 유니테크노, 삼진 L&D, 티라유텍, 동국산업, 상신 EDP 외 많은 종목들이 상승 나왔습니다. 유니테크노는 배터리 셀 케이스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네요. 유니테크노는 전기차에 내장되는 배터리 셀 케이스와 관련해서 세계 특허를 보유하는 등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삼진 l 디는 삼성 SDI에 가스켓 전체 물량의 70%를 공급 중인 점이 부각되었고, 티라유텍은 삼성 SDI와 에코프로 등의 생산관리,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한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동국산업은 삼성 SDI 소식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 수혜가 기대되면서 상승 나왔네요.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용 소재인 니켈 도금강판 제조라인을 동국산업이 신설 투자한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동국산업 1월 19일에 매물소화를 언급했고 그 이후로 45% 상승 나왔네요. 단타로 노랑 부근에서 추천 그리고 매물소화 분석으로 수익 가능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박스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 나와주었네요. 매물소화와 역돌토 타점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약 관련주 개별 강세입니다. 한울 바이오파마는 중국 협력사 하버바이오메드가 중증 근무력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바토클리마베 중국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주요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1, 2차 평가 변수를 달성했고 새로 발견된 이상반응 또한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바이오 유럽 스프링에 참가해서 6조원 규모의 오레고 부마 판권 계약을 위한 미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지속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VVIP 추천 후 50% 상승 나왔고 월봉 역돌초 타점 복습하세요. 다음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시니어케어 특화 첫 웨어러블 로봇의 명칭을 보핏으로 정하고 출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네요. 보핏의 출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유진 로봇, 에브리봇 외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강세 종목들 보고 마무리할게요. KCS는 챗포으로 불거진 후발주자로 양자정보기술 관련 업종에 관심 둘만하다는 분석이 있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전력기술특별법이 2월 국회를 통과해서 호재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리서치 아름에서는 KCS 외로도 우리넷, 드림 시큐리티도 유망주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KCS와 우리넷 드림 시큐리티는 SK텔레콤과 양자기술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고 우리넷은 SK텔레콤과 양자 암호화 관련 협력을 통해서 전송 암호 모듈 장비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드림 시큐리티는 SK텔레콤과 함께 양자 컴퓨팅 환경에 대응하는 포스트 양자 암호 알고리즘을 상용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오피스 사업에 진출한 폴라리스 오피스의 사업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3일에 이어서 오늘도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세원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월 6일 장중 특징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